짜게요 네. 하나가. 저 처음 보는 모습이 실감 없어요.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미스트 로드뷰입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오늘 들어가서 커트를 하고 그 다음에 폼을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기장은 정말로 길고요. 이거 먼저 커트를 한 다음에 폼하는 과정까지 이제 담아서. 정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 한 3등분해서 좀 안전하게 자를게요 그 기증할 수 있는 그센치가 어... 20에서 2 5요좀더 네. 네, 잘라는 네네. 네네. 아 이렇게 못 구하시네요 그래야 음, 좀 약간 아, 예. <웃음> 아 그림이 좀 웃겨서 자를게요 네 이제 여성분들은 자르때가진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그 해월도 있고 다 잘랐어요 뭐야와 그냥 자르기만 했는데 순식간이죠 음, 응, <웃음> 우선 가볍게 라인만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 네. 여기 이제 검색해가지고 네. 말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검색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즘 미용실 거의 안 갔었거든요. 네, 못 가죠. 여기도 한두달 넘게, 아니 여기래 다른 미용실도 한두달 넘게 못 갔었어요. 네. 보니까 여기가 1인실 이렇게 탐방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좋더라고요. 벌써 어, 엄청 깔끔해지시면. <웃음> 어, 지금 이 기장도 괜찮은요 그쵸? 아, 괜찮은데? 나른 네, 나름 그쵸. 괜찮은데. 다른 느낌이 있어요. 나름 괜찮은데. 이거 머리개는 한 번도 펌을 안 했거든요. 네. 18년 상반기에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음... 그때 이후로는 완전 제, 제 모발이어서 발이 아, 이기자 아깝네. 그렇죠 <웃음> 네, 아깝네. 아, 진짜 사람 같다. 이게 <웃음> <아니, 웃음> 원래 좀 어딨어. <어렵다>. 아, <웃음> 감사합니다. 그 스타일이 되게 멋있던데요, 저도? 저도 아, 어, 한 번쯤 해보고 싶은데요. 한 번쯤? 예. 살면 한 번쯤. 주변에서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자랑스러 사진을 좋아하셔가지고. 아, 정말요? 거의 잔치, 잔치 열릴 분이어서. 잘생기셨는데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약간 멋있었는데, 지금. 아, 근데 저는 머리 뭐 기르기 시작했던 이유가 너무 맨날 똑같이 투블럭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지겨웠서 네. 지겨워서 길러오자고 정은 없으세요? 주말 개념이 없어요 음... 네, 7일 계속 아, 일해요 <웃음> 다른 외주 채널 몇개하거든요아편집자네 편집 일도 하거든요 요일 개념이 없어요 그냥 <웃음> 1일이에요 그냥 저희 네, 10분 넣어 드릴게요 네, 불편하시진 않아요 네 괜찮아요 조금만 드게요네 네. 코로나만 좀 풀리면 해외로 가서좀 찍을 텐데 그렇죠 국내로 따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고거 이렇게 연결해서 여린들 어, 우오 신기해. <웃음> 보통 연장선들이 많이 하긴 해요. <웃음> <웃음> 아 그럼 이게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웃음> 네. 그리고 <웃음> 은 저거 그냥 갖다 주면 예요아 저거를 속포로 보내야 돼요? 음... 네. 그러면 뭐 확인되면 증서를 준다고 하더라고. 피부증서를. 아, 네.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뭐. 모르겠어요. 쓰면 되는 거아요 네, 아, 근데 뭐, 규격이 안 맞거나 뭐, 혹시나 모바일 상태가 안 좋으면 뭐, 저 선우들을 위한 특수 가발이 돈이 꽤 들더라고요. 그걸 사비로 하려면 2,300이 데요 음, 하나에. 음, 그쵸, 렇 익모니까. 네. 저거를 선우한테 쓰게 하려면, 뭐, 외균이라든지삼균짜리다 해야 되고 그래야 돼서, 일반 가발이랑은 좀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어. 엄청 그 상처 같은 거에도 민감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진짜 의미 있는 일이네요 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머리를 많이 기르시니까 괜찮은데 남성 모발은 없잖아요, 사실 단발이. 어떤 분은 여성분들 매년 매년이 음. 아니고 여러 번 하시는 그러니까. 분들. 손에 길게 길러서 반마를 살려주고 근데 길이는 그중에도 케어를 꾸준히 받아주고 그거 기승할 건데 그래도 에이. 좋게 가야 될거아해가지고 케어를 넣고 그렇게 길러서 보내시더라고요 진짜 그거 보고 대단하다고 음. 생각했어요 아, 저도 그말 그 들으니까 케어를 할까? 하게 <웃음> <웃음> 사실 안 하고 두는 것만으로도 아니. 되게 큰 아니, 그거죠 에이. 그렇게 생각해주시는 것 자체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하루에 사러 말리세요. 앞으로 우선 다 사러 말리시고요. 네. 사실 말리면 말릴수록 자연스러워지는 게 이제 앨범 특성이라 네. 편하게 말리시는게 조금 더자스럽게 오해 일 숱이 많죠, 제가. 네, 숱 많아요. 네. 네. 네. 레일 적으로 조금 많이 사놓고 사아 네. 들어가긴 했는데 네. 제가 또면 막... 뭉치는 구간이 생겨서 좀금더조쉬긴 네. 네. 해야 돼요. 숱도 좋으시고 네. 모듈도 건강하셔서 좋은 거죠. 다 이렇게 진짜 <웃음> 오랜만에 할 때는 오래 걸린다는 게 보통 이정도 처리하시는 분들 은 음. 그러니까 2시간, 음. 2시간 반 이렇게 이는데 거의 3시간 넘게 <웃음> 걸렸죠. 딱 머리 길을 때는 주동실 <웃음> 10, 10 그렇죠. <웃음> 네. 가도 10분만에 나오니까 옆머리랑 뒷머리로 길면 되니까 체감이 조금 많이 났어요. 저도 딴 데가 도거 같은데 오래 앉아있힘들더라요 <웃음> <웃음> <웃음> 확실히 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 음. 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 감사합니다. 뒷머리 이미지만 딱 아직 다, <웃음> 다 그리고? 그거밖에 안 봐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네. 좀 그래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웃음> 이을다 털어서 말리신 다음에 여기 가르마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 에 네. 바람을 빼주시면 할때 달라요. 이 상태에서 여기 한번 가아주고 바람으로 넣어주세 이렇게 하고 바람으로 넣어주세요. 네. 바람을 네. 바람을 네. 네. 나머지는 그냥 손 뒷질로 쭉쭉 만들 수 있지만 이제 다말리수있면 네. 네. 다 말린 다음에 왁스나 이제 가령 s 센스 같은 거있하시면 네.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자란 부찌개입니저형럼 고민 오셨을때 이미지 까먹었어요.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웃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지금. 펌을다 마치고 나갔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짧은 머리로 바뀌었고 지금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랜만에 펌을한 거다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렸는데 집에 가서 한번 손질을 해보고 조금 있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한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제머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해서 조금 시간 지난 후에 다시 손질을 한 후에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 h a n you.